조용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기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어와들지와 들어와+ 들어와+ 들야와가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들어들들 야 디노야 어, 너 자리 끝나 그럼 무슨 어. 컨텐츠인지는 다들 브리핑을 들어서 알 거야 <웃음> 무슨 컨셉인 거야? 오늘은 슈아 형이 어. 우리 단체 톡에서 했을 때 살짝 던졌던 아이디어를 좀더 디벨롭 시켜서 어. 광고 잡아오기 콘텐츠 아야 그러면 이거 진행을 슈아가 좀 해보자 그래? 카니발 때처럼, 때처럼 말하는 거 아니야? 아야아니야이 아니야. <웃음> <야, 이제>, 자식아 <웃음> 슈아 지금 부담가지는 거 같은데? 야, 내가 조주좋데 내가 조주좋데 형을 소개할 필요는 없고 아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웃음> 있을 수도 <웃음>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웃음> 뭐 그러면 슈아 양이 그 광고 잡아오기 아이디어를 내게 된 어, 이유와 이유, 이유, 이유. 광고 잡아오고 싶었던 그런 콘텐츠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가 광고를 많이 안 찍어봐가지고. 그렇지, 우리.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오면 어떨까. 우리 광고 많이 찍어봤어. 많이 많이 찍어봤는데 더 찍어보고 싶은 거지 안 해본 다행. 것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잡아와서 해보고 싶었지, 그렇지, 그렇지. 개인적으로 찍고 싶은 광고가 있었어? 뭐 자동차 광고도. 오, 조슈아가 <웃음> <웃음> 자동차 광고를 찍는다면. 아무거나 어. 자동차다. 약간 그 자동차 이름 고급스럽게 아. 얘기하는 거 좋잖아. 그래, 그래. 영어로. b m w 그 말하면 되는 거야? E.M.W. E.M.W. 아니, 그 말고 아니, 너의 브랜드 어. 이름을 아, 얘기하는 거잖아. 형이 타고 싶은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웃음> 아, 나, 오늘 날씨 좋은데? 흔들린... 흔들린 자, 흔들린 자. 아, 아, 아, 아 이게 어렵네. 려 아, 광고 안 들어올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콘텐츠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어, 어. 잘해보셔야겠네. <웃음> 근데 진짜 어.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광고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니까, 그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광고를 잡아오는 콘텐츠도 처음이니까 음, 그럼 뭐 기억에 남는 광고 있어? 기억에 남는 추억의 광고 추억의 광고 같은 거? 어. 가로 본능 핸드폰 아는 거아 알지 알지 아 전봇대에 가로 본능 가로 본능 저기 옆에 막매달가지고 어, 가로, 가로 이렇게 서는 거 있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니들이개맛을 뭐. 알아? 아아 아 알지 알지, 알지. <웃음> 디잇은 뭐 생각나는 광고 없어나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광고가 잘 몰라 중국 광고도 괜찮아 없어 아, 없었구나. 아, 근데 D H 오늘 스타일이 약간 음악 선생님 같다 되게. <웃음> <진짜>. <웃음> 어, 준영이랑 이 H 옛날에 우리 코카콜라 광고도 찍었잖아. 어. 그러니까 뭐 오늘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대화 <웃음> <영화> 단절. <웃음> 우리 뭐뭐 했었지 우리? 야 데뷔 후첫 광고가 클린이었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DD 치킨. 디디치킨. DD 치킨도 했고 내내 치킨도 했고. 내내 <웃음> 순간이 3, 5 찍고 싶다 그랬어라고내 친구 삼단수. 어, 삼단수 찍고 싶지. <웃음> <웃음> <라인> <웃음> 요즘엔 유튜브에도 그냥 이렇게 단발성으로. 형찬 p P A. 연락 주세요. PPL이 뭐에줄인말이야파시티브 바워포인트 아, PPL 약자 아시는 분? 프로그램 잠전요 디노 아. 씨 디노 모르는 게 없잖아요 프로페셔널 포지션 랩트 앤라트 그럼, 그럼 아, PPLR 아닌가요? L까지만 PPLR. L, 아, 뭔가 입에 안 붙잖아요 그렇죠. PPL, PPL. 아. 그래서 말인데 슈아 <웃음> 이거, 이거 진행을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진행을 뭐, 좀 해줘 해 줘. 광고, 광고 천 광고천세? 그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제품들이나 그런 거를 PPL 하면 되겠네 그치 야 그럼 카니발 이행시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무슨 해부차킹을 부르는 거야 어. 고잉 세븐틴 진짜 PPL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아. 근데 우리 그러면 밑에 유튜브 밑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건가? 오늘은 오늘은 아니지, 오늘은 무료지 어? 아니 지금. 이건 농심 아니야 어, 나그 지금 났서 신라면 광고 어. 해봐 해봐 기획이 학생가나 한석봉을 해가지고 아, 어, 바로 한석봉 보여줘 넌, 나, 넌 글을 쓸 테니 난넌 떡을 썰어라 글잖아 어? 어? 난 떡을 썰 테니 넌 글을 썰어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글을 쓰시는 거야? 신짜를 쓰는 거야 아 매우 신짜를이떡 어. 대신에 김치를 썰고 있어 라면엔 어. 김치 난 김치를 썰 테니 너는 라면을 글을, 글을, 쓰거라. 글을 쓰거라 하고 딱 쪄고 있는데 형이 신을 써 그래서 신. 약간 어두운 속에서 근데 촛불이 탁 친! 신나면 콜라! 오 좋은데? 야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만약에 어. 쿠키 영상 엄마랑 역시 김치 어, 그러니까! 아, 괜찮다! 와 느낌 있네! 야느낌 있다! 비행 아. 일단, 아. 일단, 아. 일단 라면 있으니까 물은 받아야 되지 않아? 일단 먹어보자! 그치. 어 어. 야 승관아 물좀 받아와라! 그럴까요? 그런 거뭐 생각나는 거 있어? 어떻지? 아이고 생각나는 아니, 거 같아! 남들한테 이미 지금 네. 머리 안, 속에 가득 찬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남들한테 막 던지셔서 맡기지 말고 한번 해봐 봐! 감못잡아요 해줘요! 어, 약간 이런 거 어때? 좀 약간 우리가 어쨌든 청춘을 대표하는 그룹 중에한 그룹이잖아 그 약간 진짜? 라면 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께 라면 음 어. 이런 주제 너라면 어 나라면 별론데 너라면 어떨 거 같아? <웃음> 울어 어야 괜찮아 너라면 할수 있어 못할 거야 신라면 먹어 신라면? 어. 아야 큰일 났다 진짜 <웃음> 현석이 형이 아까 말했잖아 좀 받아달라고 너 내봐, 너 내봐, 야! <웃음>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라면의 접근성으로 하지 말고 <웃음> 다 집중해 줘. 아, 진짜 심심한데, 어, 아뭐할거 없나? 어, 뭐야, 뭐야. 신라면이 있네. 신라면 있어. 아, 지금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진 않은데, 아 너무 심심한데. 야, 광고에서 먹고 싶진 않다라는 말. 일단 안 먹는 거 자체가 신선해. 아, 공기나 해 해볼까? 하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웃음> 형은 진짜 어. 광고 못 잡아오긴 하지. <웃음> 아니야, 이게 어. 발상 의 전환이야. 생각보다 라면 어렵다, 이 발상 전환하기. 아 근데 형, D H 형뭐 생각난 거 없어? 아니 라면 꼭 먹어야 해. 오, 그렇 이거를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잖아. 그치그치지 배구. 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잘 돼. 그렇지. 그리고. 농구. 그렇 그렇지. 오, 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승관아. 그리고.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 <웃음> 아이 거 그렇게 정색을 할 거면 끊어 가던 거예요. 누가 한번 진짜 맛있게, 먹, 맛있게 좋겠다. 먹어줘야 돼. 형. 원래 원우 형 라면 진짜 좋아하잖아. 라면은 진짜 민규가 맛있게 먹지 않아? 어. 얘는 하나 다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럼 우지 형이 한번 먹어줘. <웃음> 맛있겠다. 상상 그그 그 이상의 맛. 블랙이 진짜 맛있어. 라면 블랙. 그게 올드한 거지. 뉴한 게 뭐야, 순간? 그럼 New. 너가 멘트해봐. 어. 너의 멘트에 따라 내가. 요즘 흡입을 해볼게. 야, 얼마 <웃음> 뉴한지 궁금하다. 야. 야, 멘트를 쳐야 <웃음> 돼. <제발, 제발. 제발. 웃음> 다. <웃음> 다 너만 보고 있어. 라면에 고급스러움을넣어어 어. 아, 연생때우지형이 먹는 라면은 와. 너무 맛있어. 뭔어 아, 지알지한입 뺏어먹고 맛이 있구나. 어때요? 아. 한국 아, 한 그렇지 한국 한국 한국 에국 광고 항상 할 때는 약간 그 약간 좀 여러분 약간 건강할 수 있게 만들어. 딱 라면 먹국 한국 한국 한국 한 기여석에 화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렸을 때 축구하고 학교에서 다녀와서 아 라면이 많게. 주는 추억 어, 엄마 라면 먹고 싶어 그래서 엄마 이제 라면 끓이는 거야 아들 조인 원전 후에 한국어에서 지한국어딱 아, 파... 라면 들어가는 순간 일좀 <웃음> 열심히 하자 뭐 우리 삶의 아, 동기부여가 아, 되는 그 감사함을 라면. 느끼고 야 진짜 좋았어 아 문준이 웃겼어 라면으로 웃겼다. 아, 이제 연출과 시나리오가 확실히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슈와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고민을 네. 좀 많이 했습니다 레디 액션, 액션. <웃음> 오늘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싶어 좋아 은야 <웃음> 탈색한 머리는 너무 많이 상하고 <웃음> 아, 설마 <웃음> 어 잠시만 <웃음> 신라면 블랙이 저, 있네? 데와어 아, 잠시만 신라면 블랙이 있는데와야 그거 가세요? 아부섭스러워아 고급스러워 어 뭐야? 저 사람 뭐야? 너무 패셔너블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너무 괜찮다 <웃음> 발상의 전환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신라면 블랙 야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어? 너는 진짜 미쳤다. <웃음> 어? 어. 아, 이거도 좋지. 아니 소주가 예? 나온다고. 예. 이거는 디노 전문이잖아. 큰일 나요. 애주가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내줘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청춘들에게 좀 희망 주는 그런 주제. 어, 에나 해봐. 나 다시 힘들어질게 지금. 아, 그냥. 이거 똑같잖아. 아까 <웃음> 아까 그 친구 아니야? 혹시 진로가 고민되니? 너무 고민돼. 뭘할지모이겠어 이게, 거거 이거, 이 아, 이거, 좋았 이거, 시거이 광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추장인가요? 이정원 고추장 아 이거, 그거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태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수거이 와준짜진왔다짜영짜다짜 진짜! 준짜아 네가 네 파트니까 저 태양 위로 우리가 이1 쳐줄게 안무를 다 같이 오케이. 일어서 안무 한번 할까? 그래 자, 그래 안무 해보자. 100%! 1 0 100%! 1 태양.. 100%! 1 0 태양 0 0 100%! 100%! 100%! 100%! 야0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하나도 안 매워. <웃음> <웃음> 야 대박이다! 우 아우 필요하셨습니까? 우 아우 필요 아우 아우 다 좋다. 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으로 아우 아살아줄게요 아우 아우 아아 인정, 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 인정. 아, 살렸다. 아야 어. 이런 거 하나 걸리면은 어. 이거 나올 때까지 기대하고 있잖아. 뭔지 알지? <웃음> 잘 때도 잘 때도 아 그거 그편 언제 나오지? 이제 <웃음> 나 하나 해볼게. 예. 이거 여기 있어. 예. 하나 하나 하나. 아 우리 조경이 엄마 갔다 올때 동안 잠깐 예 있어. 알겠지? 이거 건드리지 말고 알겠지? 예. 어 엄마 잠깐 갔다 올게. 예 아이고 우리 조경이. 예예예예 예. 우아아아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조겸아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떡해 이거 안 매워? 나 이거 매일 먹고 싶어 아이도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고추장 양초 고추장 갑자기 성인이 돼버린 애기가 사은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아. 네준씨 헤어 메이크업 수정들어가겠습니다 아, 라면을 맛있게 먹었나 봐요 입술 좀립좀 좀 바를게요 아, 어? 아, 네. <웃음> 아 네, 네, 네, 네. 버건디 생겨 버건디? 아, 네 됐습니다 저... 우와 그그 아, 그, 선생님 그 큰일 났습니다 네그 정한 배우님이 오늘 광고 촬영 이 있으신데 네, 네. 네. 그 빨간 머리 하셨는데 눈썹이 염색이 안 돼가지고 <웃음> <웃음>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썹 에서 준비도 안돼 있고 자 승관 씨 이거면은 네. 립도 되고 눈썹 염색도 다 돼요 아 정말요? 아, 이거 정말. 가지고 들으면 될까요? 그럼요 <웃음> <웃음> 진짜로? 아 근데 이거 착색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100% 촬영 제품으로 아, 진짜 화내대, 환... <웃음> 네. 딱히는 <딱긴 웃음> <하는> 거 맞아? <웃음> 네. 진짜 말랐지, 진짜 말랐지, 진짜 <웃음> 야, 야, 야, 야. <웃음> <웃음> 아 이거 느낌도 아주 좋구만 한 시간 정도 이제 좀 톤이 맞나요? 음네 그럼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아니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눈썹 연세에도 어디에나 쓸수 있는 태양초 고추자 <웃음> 아, 조지아 어, 이거는 슈아 형이 야, 이건 거 슈아, 슈아 형인데 아, 렛츠고 조지아 <웃음> 내가 광고 하나 냈었는데 이거 지아야 그거잖아 <웃음> 광고, 광고 찍으면 어. 재미다 지아야, 네아빠 조지야 레디 액션 지아야 지아야? 지아야 좋아 좋아 <웃음> 이 <이게> 뭐야? 지아야 <웃음> <웃음> 너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해 너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 마시고 마시고 한입 마시고 꿀꺽 꿀꺽 오 <웃음> 지아야 함께하자 지아야 함께하자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 아, <웃음> 아야 깔끔했다 깔끔했다 자 링크, 링크 아이디어 대박이다 이거 나오면 분량 끝났어 이거 나오면 아마 조지아 어, 들어오지 네, 않을까 네 어. 오셨어요 네 5만원 넣어 주세요 5만원이요? 잠시만요 아, 근데 5만 원만 넣으면은 가득채워지는 않고, 어, 조금 비는데, 이걸 제가 왜 들고 있죠? 사업용으로 <웃음> 드려야 돼, 사업으로 잠시만요, 다시 가, 갈게요.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혹시 얼마 넣으실 거예요? 아, 6만 원만 넣어주세요. 아, 6만 원이요? 아, 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커피 조지아라고 아, 있는데, 아니,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 조선님, 어떡하죠? 6만 원만 네. 넣으면은 좀 가득은 안 차고. 이 친구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 친구도요? 네. 아이, 알겠습니다. <웃음> 왜 넣죠, 이걸? <웃음> 이걸 왜 넣는 거죠? 사람들이 양보해야죠. 너너너너 no, no, no, no. <웃음> <웃음> 뭐야 이제? 백도다 아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웃음> <100도. 웃음> <100도. 웃음> <야, 웃음> 이거 야, 이거. 야 어. 아유 건씨 아, <웃음> 아이고 부시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년인데이한 해야지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아유, 그래, 그래. 아유, 그래, 그래. 자, 아이, 자 준비됐고 말 여기있어 아, 말 여기있어 육대도아 <웃음> 이제 아, 백도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 아 백도 나와야 되는데 제발 백도 나와야 되는데 <웃음> 백도 <웃음> 전남의 모두 다같이 눈놀이를 하실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하면 되간 <웃음> <웃음> 뭐 약간, 약간 로맨스물이야 사실 조금은 뭘 꺼내는 거지 야자 주인공이 아 어, 이게.. 안 닿는다고.. 나봐 다시 해봐 설렘 포인트가 있네. 그렇지 그렇지. 로맨스 설렘 로맨스. 포인트. 로맨스. 어. 이 달콤함과 이 설렘을 같이 섞은 거지. 먹자. 아, 요즘 봐. 아 그게, 그게 운동도 너무 많이 하고 요즘에. 어. <웃음> 뭐, 오, 뭐야 뭐야. 아 요즘 좋아. 연습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 스트레칭 폼롤러가 없네. 어? 폼롤러? <웃음> 폼롤러라고? <웃음> 아니 황도? 폼롤러.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황도? 웃음> <아니, 웃음>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니야? 제도전. 지금 한번 다시 제도전. 제도전이야. 제도전이야? 아이고 어서오세요 내가 지금 그대기음이좀안 나와서요 두둑둑 두둑 두둑 두둑 아 이게 안나와서왜 아, 그래? 차고왜 그럴까요? 이거, 어, 이거. 이거 자동차도 먹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못하겠다 야. 아니 <웃음> 아니 하직도 목욕 목욕 야 해봐요 아, 아 이게 그건... 이 황도가 황토가... 땀 나요 어. 내 차를 <웃음> 누르면은 배기음이 쭉 이게 아주 비가 납니다 자 이걸 누르면은 대기음이자 당겨 보세요 백미이 백임이! 자이상도 여러분 드시면 백임을 내실 수 와, 있습니다 거위광거 아니야 이 정도면? <웃음> 분명히 아이디어 내가 냈는데 <웃음> 진짜 <웃음> 터무니없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아니안 하고 지금 <웃음> 자 가겠습니다 <웃음> 아 드디어 가나요? 예쁜 목걸이 언제 오나 사주고 싶지만 <웃음> 과연 코스 씨는 언제 올까 멋진 차를 태워 주고 싶지 괜찮아 난 코스 씨가 난 코스 씨를 사랑하는 거지 뭐왜 어, 저기 어? <웃음> 주머이 예난선 어머 어머 주문이 예난선 <웃음> 어머 어머 안쪽 자피는 게제일거 같아 <웃음> 줄수 있는 <웃음> 게, <웃음> 게 희망 외밖에 <웃음> 없다 황동. 가진 거라고 <웃음> 이 황동밖에 없다. 네. 그... 와,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다. 바게트? 아, 아, 요즘에 아, 자꾸 운동도 계속하고. <웃음> <웃음> 좀 쉬어야 될것 같아. 트레칭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아까 개보다 얘가 좀더 기네요. 은기야, 은기야, 주의해주세주해주세 주의해주세요. 주의해주세요. 주게해주세요주게해주세요 주의해주세요. 주의해주세요. 주의자주세요주의해주요오의해주세요주의해요 오! 좋다 명세요 주의해주세요. 주의 오, 뭐 있어! 안안거거 이게바로 바게트 사움 바게트 물우 바게트 사우! 바게트 사우! 바게트 사우! 바게트 사우! 바게트 사우! 바게트 사우! 바게안우바게우리게 바게트 리 바게트 야 <웃음> 조슈아 야 요즘 애플워치 대세가 아니잖아 요즘 파리 워치 이걸로 뭐할수 있어요? 아 내가 파리 패션쇼를 갔다 왔는데 패션위크다 패션위크야 멀리서 보면 그냥 손목 같아 뭐고 그대로 있어서 자 여러분 저 한번 할게요 저희 한번 할게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출근해서 좋은 하루를 만들어볼까? 여보! 어 왔어 나 이제 출근하려고 넥타이 해야지 <웃음> <웃음> 정말 내가 본 넥타이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빨리 <웃음> 가입 <웃음> 아 이게 재밌네 <웃음> 어! 어내 팔이! 팔이! <웃음> 파리바게트 <웃음> 저는 독특하게 어, 이 테이프로 달팽이들이 오.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로미와 오 줄리엣 같은 역할인데 한번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로. 음줄. <웃음> 어? 보고 싶어 자기야. <웃음> <웃음> 나널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났다? <웃음> 어떤 방법이? <방법인지? 웃음> 나만 믿어. <웃음> 얘네 뭐 <뭐하냐>? 아니야? <웃음> 그럼 간다. 성우 <웃음> <저 웃음> <와>, 목소리 <웃음> 딱이다.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셋! <웃음> 자, 기야사랑해 네, 여기까지. 아, 네. 이게 뭐야? 자, 굽스 형. 저는 그냥 배우할게요. 그래. 예쁜 목걸이. <웃음> 또이노래또이 <웃음> 노래다. <웃음> <또이> 노래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분은 왜 반지를 반지를 <웃음> 왜 이렇게 <웃음> 뚜껑을 줄수 <웃음> 있는 게이 <웃음> 해야, 테이프밖에 없다 까치 테이프가 진 거라고 스님미스는미 테이프밖에 없다. 이거는 개그하라고 오, 막 오, 나온 야. 거다 자 갈게요 아이 생각하고 있어 아 벌써 예쁜 말서 <웃음> 예쁜... <웃음> <웃음> <웃음> 여기가 허전해 <허재네. 웃음> <나> 주고 싶지만 에스쿱스 <웃음> 나도... <웃음> 계속 나와 <웃음> <웃음> <웃음> 그 당신은 언제 제대로 된 반증도 없어 고무줄 밖에 없다 고무줄 띠노야 고맙다 띠노 고맙다 고인쌤한테 방송은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요새 우리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제 이거로더 얼굴 작게 그.. <웃음> 만들 수 있습니다 V-Light v l i g h 순간 턱선이 살아났어? 선생님 이게 무슨 효과예요? 이게 당기는 그런 효과입니다 세계 최초 이게 뭐, 고무줄 리프팅이네요 그렇죠 이게 딱 여기 턱선을 만들 수 있고 <웃음> 아 그럼 이걸 빼고도 효과가 섬션 <웃음> 그렇죠 <웃음> Okay, 저 구글 뭐죠? 저거를 어떻게 할까? 신나게 오 시작 세계 하자 내가 저 자식을 써서 죽여야겠어. 아 어, 아, 뭐야? 시간을 거슬러 다 <웃음> 시간 전. 아 늦었다 늦었어. 아 <웃음> 무나 어, 나 무나 나. 어왜 어, 엄마? 이거, 어 이거라도 챙기고 가야죠 얼른. 아 그거 필요 없어. 아 무나 안 돼. 어 이거 얼른 챙겨 아 알겠어 엄마. 어 나와. 어 어머니 리조. 시즌 현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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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아 텐션 막 아, 텐션이 <웃음> 너무 없잖아. 우리 우리 화장실 가서 가자. 아, 우리도 더더 아, 더? 어. 그냥, 우리도 말려 줘. 아. 아니, 이렇게 세다고?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왔다. 야, 왔다, 왔다. 야, 이거는 야, 너만 해라, 야. 이거. 오마. 인생 나이스. 콜라보레이션 한 병만 그렇지. 더 하고 가, 한 병만, 한 병만 야, 아유, 질로면 네. 또한병더 해야긴 해 어, 어. 그랬다면, 아, 아, 뭐야 벌써 5시 반이네? 6시 샵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랬나? <웃음> 얼른 가, 얼른 가아 디노 씨 이제 가셔야 돼요 면도만, 면도만 할게, 면도만 속에 뭐 묻었어 근데... <웃음> 야, 수염이 생겼는데? 야, 야. 야, 수염이, 야, 생기는 야 수염이, 수염이 생기는 면도기다 수염이 생기는 면당이 어? 저 그거네 말할까요? 삼천리 자전거 나나 나 익산에서 내가 자주 다니던 동네에 있었거든 삼천리 자전거 전국에 몇천개 있어요 자전거 광고는 쉬워 얘들아 어렵지 않아 그냥 자전거를 멋지게 타면 되는 거야 안보였어 <웃음> 근데 진정한 PPL이야 계속 타고 다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저게 진정한 PPL이야 자이 자전거와 드라이기가 합쳐지면 더빨라지거 <웃음> 오케이, 오케이, 라 살려보자 우리야, 마지막 하나는 살려보자 네. 마지막 uh 하나는 최선을 다해보자 after... 뭐, 뭐, 뭐, 뭐야? 네. 뭐야? 자동차라야 카니발이다, 카니발 야, 진짜 우와! 카니발이다, 카니발이야 근데 카니발을 준비했대 대박이다 거아 묻는다 진짜 <웃음> 이거 다 계획이었구나 아, 소름돋쳐 우와! 이게 원래... 우와 카니발 <웃음> <웃음> 와 거의 뭐 어벤져스급 등장이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야 슈아야 너 위에 올라가야지 조슈아 <웃음> 올라가 빨리 <웃음> 이거 조슈아 콘텐츠잖아 맞아 네 와, 지금까지 카니발 시즌 <웃음> 2였어 아, <웃음> 아 <웃음> 카니발 시즌 2 거야 아니저 카니발 도 홍보야 해 되는 거야? 광고야. 야 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에 그 레드카페에서 내리는 것처럼 한번 내려. 레드카페. 어. 느낌 있겠는데? 원우 너 아무것도 안 입잖아. 너뭐라고 어, 아, 해봐. 원우. 너뭐 지금 자꾸 어. 려 오케이 마지막은 원우 형이 장식하자. <웃음> 네 다음 레드카페의 주인공은요 올 한해 멋진 작품으로 인사를 드렸죠. 전 원우 씨 나오십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뭐 나중에 TTT 할때 진짜 카니발을 타고 간다든지 어, 그다음에 어, 이제 TTT 할때 주류 PPL 어 조류 조류 그다음에 라면도 할수 있고 아 우리는 그 좋아. 어떤 PPL이 들어와도 잘 티내고 할수 있어 네, 오늘 저희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 보이지만 네. 저희는 또 다용도로 노력을 해봤지만 굉장히, 네. 사실 본 상품을 더 광고를 잘할수 있어요 네, 네. 만약에 뚜어뽕 PPL 왔다 뚜어뽕이요 네. 저는 어떻게든 막... 막아... 막... <웃음> 를 <덤비를> 막고 <막먹어. 웃음> 제가 막히게 해... 하... 하기 위해서라도 좀 많이 네. 먹고 예 네, 많이 먹어서 아, 일부러 <웃음> 뚫어뽕 때문에 막히게 뚫어뽕 한다? 한다. 네. 저희 세븐틴은 그런 팀입니다 네. 네. PPL 저는 PPL? 좀 PPL이 참 쉽지 않네요 네. 아 지금 저희 PPL을 네. 보시고 광고주 분들이 마음이 아주 홀딱 반했을 거예요 진짜 <웃음> 반했을까? <웃음> 근데 PD님 저희 진짜 PPL 오면 할 거예요? 환장님 감장합주 주무신 자이신 거예요? <웃음> 아니 나 지금 완전 편한나 <웃음> 저희 소파 PPL하고 싶은데 광고주들한테 <웃음> 한마디부탁아급세야 쿱스가 마무리? 아 뭐, 맨날 또나 이런 거 나야? 내 네, 이런 거말 잘하잖아 어... 편하게 네 연락, 연락 주시면 네. 어, 저희 세븐틴은 늘 열려 있으니까요 거의 뭐 <웃음> 자동문이에요 들어오시면 <웃음> 됩니다 아 저도 광고주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네 네. 여러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음... <웃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면 1년 뒤에 이 팀은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웃음> 좋은 마인드야 좋은 마인드 뭐 필요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괜찮아요 어, 뭐 좋아 좋아 좋아 그거뭐안 찍는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웃음> 그렇지만 좋아. 여러분들이 진정 진짜를 알고 미래를 보실 줄 아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웃음> 부치 좋다 패기인데 패 있어 이런 거 촬영할 때 비쟁이를 좀 깔고 촬영할까 음에또 <웃음> 만나요 <웃음> 걸 환영해. 시작하자. 시작할까? 어 시작할까? 어. 어. 대곡칼칼국수 수해. 에에에스 엘사. 에키라고 에 아니, 뭐라고 했는지안 돼. 몰라 해. 나도. 최고. <웃음> 최고. <제발, 제발. 웃음> 이번 간대에서 너의 최고 점수는 1점이고 482103명 중에 459606등이야. 그거는 말안 해도 돼 되...